뭔 소리야? 가흐는데비 내려옵니다. 어 앞집으로 갔는데? 엄청 높은데요? 78층 되나 올라가시 네. 계속 올라. 아, 78층 되나 보네. 3, 4층인 줄 알았더니 78층까지 도 있구나. 어, 옥상에 옥상에 뭐 별거... 코아가루 챙겨 커피 같은 것도 다 챙겨 오십시오 <웃음> 커피요 예 yep. 도구 종류가 잘 안보이네 무슨 종류야? 도구요 도구 도구? 어떤 도구? 네 망치 뭐 이런게 잘 안보이네요 음... 있을 법한데 가도 없네 아저 무거워서 못 움직입니다 이제 갑시다 저도 대충 먹었습니다 어휴. 많이 먹진 못했는데 1층에 내려왔습니다. 언제 올라갔대 얘네? 왜? 언제 올라갔난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어떻 올라갔지? 방곳에 아파트가 있어서 다행이 아무것도 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했 굶어 죽을 뻔했다. <웃음> 진짜 그그 그 뭐야 탐색해갖고 벌레 잡아갖고 벌레 먹으면서 버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좋아갖고. 그건 아니라 다행입니다. 바퀴벌레 하나 먹고 담배 한번 피고. 바퀴벌레 하나 먹고 담배 한번 피고. 인생의 쓴 맛이지 이게. 또 좀비 놈 새끼 소리 들리는데 어 밑에 있네 갑시다 할거 같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다먹어버려 그냥 즉석에서 어, 네. 그득 그득 하네. 답도 없다. 요 콘크리트는 땅이 안 파지죠? 아스팔트요? 아스팔트 파집니다 콘크리트가... 파집니다. 아스팔트가 파진다고요? 네. <웃음> 와우. 서비스만 팔수 있습니다. 와우. 타일 개념이라서. 아, 먹을 건 어디다가 둬야 되나. 야, 요, 요, 요 찬장에 다둘까요 여기. 테이블에. 음, 뭐 그래야 될다집어넣죠 아, 저... 캔따개도 가져와야 되네. 캔따개도 가져와야 돼요. 캔따개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어, 응. 굿. 그리고... 씨앗. 농사는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옥상아. 어? 잠깐만 내가 뭘 먹고 있는 거야? 그죠 지을 수 있죠?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러면 되니까. 어. 그러면 일단... 아이, 농사 짓지 맙시다. 어차피 대구는... 음. 풍절이 많을 것 같으면 그건 뭐개 그래 되지. 그건 그래 그러다 죽으면 이제 할말 없는 거고 마트 한번 털면은 뭐한 10년은 먹을 거 나올 거 같은데 그렇죠? 둘이서 먹으면 1 0년 먹지 뭐 이제 발전기 랑 날로 발전기 랑 의자를 밖에다가 하나 걸어놓읍시다 왜요? 네? 앉아서 보고 있다가 좀비 오면 쏘게 제가 의자 옮겨드림 근데 뛰어온 애들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와서 무지하나요 그렇죠.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도 휴식은 중요합니다. 갈때 가더라도 잠깐 앉아 있는 것 정도 괜찮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쉬지 말고 네. 그냥 휴식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우클릭해서 휴식 음...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계속. 휴식 박아놓고. 오케이 오케이. 설마 띠 좀이 여기까지 뛰어오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에이, 괜찮습니다. 여차하면 제가 망로 하나 올려드림 <웃음> <웃음> 계단을 만들어서 위에 타일 깔고 거기다가 그.. 뭐냐 창문 하나 매단 다음에 거기다 밧줄을 달아요 네. 그래갖고 계단을 날려버려요 아... 그러면 위에 의자에 앉혀놓고 오면은 그냥 의자일어나고 쏘고 아... 그렇게 해야되겠구 방법은 많죠 이 전술 도끼가 벌목 도끼 판정인가 보네 아 그건 기쁜 일인데 일단은 옥상에 양동이를 내려놓고 빗물바지 그거 해야 되니까 이제 쓰레기통 보이면 쓰레봉 챙겨주시고 어넵 스봉이랑. 하나도 넣어놔야겠다 뭘넣네 카타나 아, 어... 무거워서요? 음. 에 무거워요 얼마 한 나고 1, 1인가 2밖에 안될텐데 음. 1,1과 이그 차이는 큽니다 채웁시다. 물 채우고 진통제 하나 빨고 나가야지. 왜 이렇게 무겁다고 하지? 총알 때문에 그래아 어쩔 수 없어요. 총알. 양동이. 속이 안좋다고? 좀비인데? 왜지? 왜 속이 안좋지? 좀비인데 그건? 속이 안좋을만한 이유가 없는데? 딱봐도 좀비 갑시다. 아닌가? 그거? 일단 갑시다 어딜려 네? 아니 뭐존목시를 하나 빨면 되니까 뭘 어딜 갑니까? 몰라서 모르십니까 지금? 아이 그만 미시고 아, 아. <웃음> 오호 그걸 이렇게 이지매를 한다고? <웃음> 이어왜 이래? 와이 안개 꼈을 때 진짜 뛰어온 새끼 있으면 진짜 난리 나겠다 갑자기 튀어나올 거 아니야? 네 엎드려서 가야지 <웃음> <웃음> 아... 자 과연 <원래> 누가 물릴까? <웃음> 하필 안개옷 오씨, 앞에 존나많은 많아? 보여요? 나 안보이는데? 얼마나 그걸 작게 보는 겁니까, 시야를? 좀 그냥 가까이 보죠, 그냥 아씨 걸렸다 중화받았어. 걸렸다 살살 올라갑시다. 여기로 쭉 올라가면 조만한 그게 나옵니다. 음, 조만한 뭐가요? 뭐가 나옵니까?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이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읍내? 읍내? 읍내? 약간 그런 느낌? 음... 그게 안보인다고요? 응. 대놓고 있는데? 안보입니다. 오오... 심각한데... 뭐야? 으악... 하는데요? 오네... 자... 어디보자... 됐다 빵야! 이게 바로 무빙지안 갑시다. 쭉 올라가서 다리 앞에 정리해놓고. 네. 네. 와, 는데 빵야! <웃음> 빵야! 되게 좋아하네. <웃음> 내가 왜 샷건 쓰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응. 조준을 할 필요가 없어. 음, 응. 그냥 대놓고 대고 쏘면 돼요. 응. 혼자 게임 장르가 다른 거 같은데. 아무튼. 왜, 왜, 왜요, 왜요? 응? 예? 혼자 건져 하시길래. 아이. 먹을 걸안챙겨왔구나 내가. 어, 먹을 거줄 거야? 아야아냐 어차피 곧 도착해요 음... 좀비들 가는 사람한테 밥 주지 마요 에? 앰플 앰플 안 먹었어요? 아니 아직 안 먹었어요 먹어요 이게, 어차피... 이게 시체들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에이, 그냥 먹어요 저, 집에도 여러 개 있는데 전복 뒤다 뒤다 어 여기 일로 가면 됩니다 여긴 차 끌고 와도 될것 같은데요? 나무 나한테 고에서 내려가려고 응. 그러는 거니까요 게 점점 짙어진다 큰일이다 큰일 밑에 뭐 소리 들리는데? 얼마나 응. 음. 차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아니, 불... 뒤에 한명 어? 물림도 아니고 응. 찢어짐에 어떻게? 진짜 뭐하넣을까 진짜 스트레스 대길이구만 이러면 되네. 따찌님이다 죽이고 장전하거나 이럴 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다 그때만 쏘면 되네. 내가 왜 님보다 킬이 적은지 이제 알겠죠. 어허. 옆에서 놀면 됨 오는 거나 잡아주고 뛰는 놈이나 좀 옆에서 밀어내고 그다 계속 밀리는 거죠. 근데 왜 저만 무냐고요. 차걷는 사람 따로 있는데. <웃음> 게임이야 진짜 항구 같은데 있지 않을까요? 일단 편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편의점 냉동고 찾아야 되니까 냉동고? 네 차야 뭐 있는 거 그냥 보고 찾으면 되니까 냉동고. 근데 냉장고를 뜯으면 냉동고가 같이 붙어있잖아요? 아니니요 전용 그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있어요. 아그 그거. 그게 크니까. 그리고 음식을 얼려야지 오래 보관이 되지. 냉장고는 별로예요 음. 나? 더 없나? 위에 또 있네 된거 같지 않소? 음. 올렸어, 씨. 전화를 끼우고 있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깨진 소리 나는데 저기 옆 빌라에서 뭐또 뛰쳐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음, 불안하게 그러네 저 깼네 아이고 문마다 애들이 다 두들끼고 있네 아 미쳐버리겠구만 일단 상가를 찾아야 됩니다 상가하라 다 아파트인데 여기 아, 저 앞으로 가야 있으려나 어허 여기 아파트 있는데 여기서 동네 사람들을 외치다니 에이 미친개요 어차피 따지님이 물릴텐데 뭐 이야 인성 진짜 <웃음> 합격이다 <웃음> 정할 도끼 옵니다. 저기 떼는 가 저 참고로 샷건탄 4발 남았습니다 네? <웃음> 이 무슨 일이요왜 <목소리> 아까, 아까 500발이나 버렸어 아까 카타나도 그... 버리고 왔잖아요 네인테레스팅하고만 도끼있어요 도끼 차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 이거, 이거 차고 아닌가, 이거? 이거, 이거 차고 아니에 창고야, 창고. 아이씨. <웃음> 아이, 뭐야. 나무, 나무에 저거라네. 나무랑 뒤기쌈에서 오나요? 네. 헌한 일입니다. 야, 앞 많다. 听다听다听다听다 귀여워 아우 어, 깜짝이야 <웃음> 아이 가슴이 안났네 저게 물린거요? 예. 네. 물린거 원래 진짜 안나와요 아 상가가 안보여 다 그거야 아파트야 이거 아래에 있는 것도 상가 아닌거 같은데 예, 네, 다 그거요 예 집이에요 집 주택이에요 일단 주택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어 요집 들어가죠 바로 아안 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이 좀비 좀비 좀비 거참 사람이 그, 알텐데 다 하나하나 하나 딴지를 걸어야 직성이 <웃음> 풀리십니까? 시니어. 어 저리가 어우 저리가 피겨 피겨 피 아.. 이 손님들.. 아니 좀비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왜요? 잡는 소리 겁나 들리는데? 저거 두드린다. 저거 못 뭐, 뭐 두드려야 돼. 아 깜짝이야. <목소리도> 와아 여기 동네 주민 다 왔어요. 뒤. 뒤. 뒤. 뒤. 뒤. 뒤. 나가야 돼! 아잇! 어이씨 잠깐만 아이 일가족 다다 다 나왔네 이씨 뭐라도 아무거나 집어먹고 갑시다 여기 이렇게 또 정말 또 붙었어 와 씨. 위로 가면 돼요 2층 여기 문 닫자 조만간 저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밑에 문 닫았나요? 응 계단 문 닫았어 음, 좋습니다 좀 가나 집어먹어요 빨리 먹는 놈 임자입니다 뭘또 걔네들. 아니, 이거만 이이 아, 야, 씨또와서또두드린다쟤네 집에 샷건탄 좀안집나 샷건탄이요? 아. 탈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가끔 저막 서랍장에 샷건탄 넣어놓는 데도 있던데. 아 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북 찬장에도 막 샷건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건 이제 그거 아니에요 생존자 집 아니에요? 아 예. 생존자 집 아닌데 북천장에 가끔 있을 때있더라고 오. 아저 소변 좀 보고 올게요 후다. 네 다녀오세요.